국가기관 관계상 국회를 정부는 존중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국회가 정부에게 이 관련된 소송을 취하라고 촉구한 겁니다. 어렵게 통과된 소치와 촉구 결의안 무겁게 좀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법무부는 당연히 공감하고요. 경찰청도 그러한 국회의 의견을 존중했으면 좋겠다는 라 의견이 필요합니다. 네. 예. 법무부 장관님, 예. 정부는 국회가 제정한 법에 따라 행정 권력을 행사하게 되어 있죠? 예. 그런 원론적이고 헌법적인 이야기 아니더라도 국가기관 관계상 국회를 정부는 존중하게 되어 있죠? 존중 정도가 아니라 저희들은 국회 나올 때마다 제가 의원할 때는 몰랐는데요. 정말로 과천에서 국회 나올 때마다 발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웃음>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어, 아마 장관님도 잘 아시겠는데요. 2009년도 8월에 쌍용자동차 노조 파업과 관련돼서 경찰이 과잉 진압을 했다라는 것이 경찰 과거사 위원회에서 발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가가 쌍용자동차 당시 파업에 참여했던 노동자들을 상대로 어떤 헬기라든지 진압 장비 훼손을 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고 지금 현재 그 사건이 대법원에서 계속 중에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거기에 대해서 어, 올해 올해 9월, 9월에 9월 여야가 모두 합의해서 해당 상임위인 행안위에서 소치와 촉구 결의안이 통과가 됐고요. 또 국회 본회의에서도 통과가 된 바가 있습니다.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예. 자, 국회가 정부에게 이 관련된 소송을 취하라고 촉구한 겁니다. 단순하게 몇 명의 의원들이 모여서 기자회견을 한 것도 아니고요. 또 몇몇 상임위에서 그냥 얘기한 것도 아니라 정식으로 본회의에서 결의를 한 것입니다. 아까 장관님께서 어, 정부는 국회를 존중한다. 아, 너무나 당연하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매우 드물게 여야가 합의해서 이 소치와 촉구 결의안이 의결된 겁니다. 어, 과거에 이제 이 쌍용자용차 관련된 국가 손해배상 소, 사건을 소취화할 것을 저희들이 정부에게 어, 요청을 하면 정부는 혹시나 그게 배임 혐의에 해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참 어려움이 있다라는 취지로 많이 답변을 하셨는데 이제 국회가 이렇게 국회 차원에서 정부에게 촉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의 대법원 판례를 보면 어떤 특정 사안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입법 발의도 되고 공무원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노력한 것을 근거로 배임에 해당한다고 볼수 없다라고 한 대법원 판결도 있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그리고 또 아까 국회를 존중한다고 하셨으니 어렵게 통과된 거의 1년 걸려서 통과된 이소치와 척구 결의안 무겁게 좀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법무부는 당연히 우리 박주민 의원님 지적에 공감, 더 공감하고요. 아, 우리 경찰청도 어, 그러한 국회의 의견을 존중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기록합니다. 네.